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현관문에 나와있어요. 네, 저희 집 현관인데요. 네, 얼마 전까지 여기 문이 쾅쾅 닫혀가지고 좀 이웃 주민분들께도 좀 죄송스럽고 해서 네문좀덜 닫히게 조절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이 빨리 닫히거나 문이 세게 닫히거나 아니면 문이 너무 천천히 닫힌다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손잡이 위에 맨 위에 이 도어 클로저가 있는데요. 이 도어 클로저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나사 하나,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요. 열고 나서 닫히기 바로 10도 전 거를 저희는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는 완전 활짝 열었을 때부터 닫히기 10도 전까지 그래서 앞에서 빨리 닫히시는 분들은 여기 조절하시면 되고요 뒤에서부터 문열자마자 너무 확 닫힌다 하시면 은 지금 밑, 밑에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닫히기 바로 전 이거는 열었을 때부터 닫히기 바로 전까지 10도 전까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네, 나사가 풀면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압이 약해져요 그래서 빨리 닫히고요. 어, 나사를 조이면요 유, 유압이 심해져가지고 천천히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가 힘이 없으면은 어, 빨리 닫히는 거고요. 근데 힘이 세져서 어, 고정이 잘 되면은 천천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랑 밑에랑 조절해가지고요. 맞출 지금은 저희가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나사가 풀렸을 때, 나사가 조였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위에 나사를 좀 풀어봤어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나사가 힘이 없어가지고 엄청 세게 닫히겠죠? 그가 음. 아! 아! 아! 제가, 제가 너무 빨리 문을 닫히게 해가지고 나사를 너무 많이 풀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너무 많이 푸는 거로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는데요. 다시 조여보도록 할게요. 풀어서 너무 세게 다쳤거든요 그래서 조여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이면 나사가 힘이 유압이 심해져 가지고 문이 천천히 닫히거든요. 네, 또 너무 많이 줄였더니 문이 안 닫혀요. <웃음> 네. 풀면은 유압이 약해져서 어, 문이 빨리 닫히고요. 조여놓면 으 조금 천천히 닫히거든요. 네. 조이다 됐는데 한번 볼게요. 이 정도 조절하면 될것 같은데요. 좀 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더 조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문 조절이 끝났어요. 저희 이렇게 살짝 다치게 문 조절을 해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기주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